약 15만 킬로인 차량으로 미션오일을 비롯해 구동계 오일 교체를 한 적이 없는 차량입니다.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존 미션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동안 봐왔던 차들 중 가장 최악의 상태를 보여주네요. 완전 검게 변한 색깔은 물론이고 악취가 상당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들여 드레인을 진행합니다. 색깔은 매 슬러지가 많긴 하지만 다행히 변속기, 이상마모 같은 특별한 이슈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1차 드레인을 마친 후 드레인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준비한 오일은 캐스트로 트랜스맥스 ATF 덱스로 6로 산타페 DM의 미션을 규격인 SP4를 충족하는 100% 합성유입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유주비 끝났으면 변속을 진행합니다. 유온도 함께 올려주고요. 2차 드레인을 시작합니다. 붉은 빛이 돌기 시작하네요. 신품 드레인 플러그 와셔 및 레벨링 플러그 실링을 준비합니다. 신품 와셔로 교체한 드레인 플러그를 손으로 살살 돌려준 후 토크 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신유를 주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해 오버필 해주고요. 변속을 시작합니다. 시동을 끄고 레벨링 작업을 위해 온도를 떨어뜨려줍니다. 온도가 떨어졌으면 다시 한번 변속을 시작합니다. 차량을 피단에 미치 후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미션을 배출합니다. 레벨링 플러그 실링을 교체합니다. 미션 오일이 주르륵 크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때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55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산타피 d m 은 트랜스퍼 케이스 및 디퍼런셜 오일 모두 GL5 규격의 오일이 들어갑니다. 현대 순정 오일로 준비했습니다.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교체 이력이 없는 만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악취도 매우 심하게 나고요 미션과 마찬가지로 색깔 오밀슬러지가 다량 관찰되지만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상태가 극악인 만큼 신유를 주입해 한 차례 헹궈줍니다. 신품 와쇼로 교체한 드림 플러그를 제거합니다. 토크렌치로 마무리였고요 신유를 주입합니다. 트랜스퍼 케이스 및 디퍼런셜 모드 오버필 방식으로 주입합니다. 신품 마셔러 교체한 주입구 플러그를 토크 체결합니다. 클리닝해주고요. 디퍼런셜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역시나 상태가 최악입니다. 드레인 플러그를 가체결합니다. 신유를 주입해 헹궈주고요. 신품 아쉬로그 체한 플러그를 토크체결합니다. 신유를 주입합니다. 주입구 플러그를 체결하고요. 클리닝을 진행합니다. 미션오일 먼저 확인해볼까요? 저축부터 1차, 2차, 그리고 레벨링시 배출넬 오일입니다. 좌측부터 트랜스퍼 케이스, 디퍼런셜 오일의 모습이고요. 산타페에서 배출된 뮤션 오일로 1차, 2차, 그리고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과 신류의 모습입니다.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이 현재 산타페에 남아있는 오일로 보시면 됩니다.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 및 디퍼런셜 오일, 그리고 신유의 모습입니다. 모든 플러그에 들어가는 와셔및 실링도 교체했습니다. 시운전을 통해 변속 상태 및 진단기를 이용한 데이터를 확인 후 작업 보이드를 확인합니다. 미션, 트랜스퍼 케이스, 디퍼런셜 모두 깨끗합니다. 변속기 학습 값 소거를 통해 재학습시키는 절차를 시행합니다. 고장 코드도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